아, 깜짝이야 난 없어졌다는 줄 알았네 와 이거 보고 나한때 우와 그래픽 봐막 이랬는데 근데. 와 그래픽 보소? 아 새로 해봅시다 새로 해봐 닦아 먹었는데 새로 하는 게 낫지. 나... 내 으으...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 발등. <목소리가> 시나 이시. 아 소름이다 진짜. FHD가 뭐야? 얘가 주인공이잖아. 으. 응? 노라인은가, 음 心로らなくしたか 어, 토모니 쿠るか。웃えた狼。うう、 으, 아플 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お前の心に刻むがよいあれが今日からお前のアルアルチタ奪われると 걸어 들어왔는데 <웃음> 내 스스로 걸어서 다시 왔어. 그 고통의 길로 다시 아이고 이정... 이신의갑이기화면이 안보여 이정... 이정... 이안이여이시나정 이정... 이정... 이정... 이정... 이정... 이정... 이정... 이이안이 이정... 이이이 소다테노 기후모, 베키알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방송하면서 보여. 방송 프로그램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내 모니터에 안 보여. 아니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엑스플레이스로 보고 있어. 내내 모니터는 에 게임이 꺼져 있어. 시노비요 시노비요 네자めてください네자めてく 아기 싫어서 별소리를 다하는구만 <웃음> 아니 진짠데 진짠데 <웃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진짠데 아니 진짜야 진짜 안보여 아니, <웃음> 진짜인데. 아, 억울하네. 진짜인데. 이거 내가 찍어서 보여줘야 되나? 보이나? 이거 봐. 여러분들, 이게 방송 프로그램이야. 발가락으로 <웃음> 모니터 콘센트 봐봐 이게 방송 프로그램이고 지금 내, 내 게임 창이 안켜져 이게 지금 왜 안켜지는 걸까 와 이건 또 움직여 야 이걸 방송 게임 방송 창으로 게임을 한다 야씨 무슨 경우야 야. 방송, 아니, 지금 방송창으로 움직여. 이거 봐. 스플릿. X 스플릿으로는 이게 지금 움직여. 아이고. 클릭을 못 해. 뭐, 이렇게, 클릭을 못 해. 키는 누를 수 있지만, 클릭을 못 해. 게임. <웃음> 게임 잠깐 껐다 킬게요.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아 됐다, 다시 켜졌다. 처음에 소리 클 거예요. 이거 킬때 제독 갑자기야 로드 게 아... 이렇게 있구나. 어... <웃음> 1 7시간을 했는데 꽃장포로 막 창포로 만들어진 문서 뭔가 마우스 안 보이게 해야 돼 길이 어디더라 이쪽인가 여기 뭐 있지 않았나 못 가던가 이쪽이 아닌가? 뒤쪽에, 뒤쪽으로 가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뭐, 아무것도 없나? 잠수 같은 건못하나 아, 잠수는 못하네. 아무것도 없네. 어? 저건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네? 저거 어떻게 가져가요? 아 못먹는거야? 되게 수영을 이상하게 한다 달리기 같은거 있지 않았나? 아 이제 슬슬 알려주는것 보다 점프 어? 아시나성 저.. 뭐라구요? 어? 이런 거꼭 뒤를 가봐야 돼. 내가 닭소를 하면서 여기저기 숨어있는 아무것도 없군요. 음, 아무것도 없었어. <웃음> 아무 <웃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니, 닭소하면은 저런데 막 숨어있던데. 벽에 붙기. 저에게 들키지 않고 갈수 있다. 큐아 큐가 온크리기야이이 아노 노비니 가세나도 시ておりません 감는のでしょうか지나이대나이나이고 가야 되나? 인 그놈은 단순 히 얼.. 아니다. 스키미 아그랑아, 코요이모ts키니, 테라사리 첫번째 보스가 걘가? 나 초할머니까지 했는데 그.. 뭐지? 초할머니 빤스런에서 딴거 많이 잡았어요 일로 가는 건가? 어? 근데 나 무기도 없는데 싸울 수 있는 거야? 이미 그라노도비와은 제대로 잠갔어? 쉬마 때 오를까? 가게는 하나 아새로 마무리시대 오도 아, 소치라와 신발이 일하다로 하나와 가게 기와자, 가야 열을 나도 아름이여 친절하다. 친절하게 다 알려주네. 어, 매달리기. 오! 파림도 좋아. 와. 일단 느끼지만, 괴물이야, 괴물. 캐릭터도. 기어오르기. CV. 잠깐만. 아까 누가 그래픽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다 최고로 하는건데? 아저 풀화면은 절대로 안해요 아 풀화면으로는 절대 안해요 어허 저 모두 게임을 풀화면으로 절대 안합니다 여기로 가는거 아닌가? 점프이 다른거? 풀스크린으로 안 해요. 점프력이 굉장한걸? オオカミよお迎えに参上いたしました我が主うむ表を上げよくさび丸 가시이오주의약に従い命を落とし我にえよ 이제 저칼로왕깰때까지저칼로 계속 싸우는 거잖아 사비마루. 말을 건다. 늑대는 흠집을 내고 있다. 사람의 뭔데? 이 사람이 주인이라니까. 야수의 표そう이 사람의 주인이라니 표준바. 표준바가 받았네요. 나타의 몸은 그 후에 아무 일도 없그후요나 覚えておらぬのかはいはいやい死祭は後にしよう今はこのアシナの城を出さねばならぬ掘り沿いに進んだ橋の下に城外への抜け穴がある一心様よりそう聞いたことがあるまずはその橋下の抜け穴を見つけてきてほしい見つけたらそうだな 나시노 하부에 대 아이즈를 くれるか。ほら昔聞かせてくれたであろ。こうピーとな。その音を頼りにその方の元へ行こう。はい。はい。わかりま표주바 음. 막 그때 막뒤졌던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열기 시작하면 싸움이 일어날 거야. 야, 1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 환약을 얻었다. 뭐지, 감도가? 아니, 3D 멀미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이 게임도 3D 멀미 안 나나? 뭘까? 이거 내가 컴퓨터 바꾸기 전에 했었나? 아니, 컴퓨터 바꾼 뒤에 했던 것 같, 아, 아니, 컴퓨터 바꾼 뒤에 했을 텐데, 컴퓨터는. 이게 뭐야? 오른쪽 이미지가 이 정도면 되나? 여러분들한테 좀 어둡게 보이나? 이렇게 해볼까? 음 근데 내가 이걸 만약에 전체 화면으로 하잖아 그러면 나 여러분들 채팅 잘못봐안 그래도 시야가 좁아가지고 어차피 라니 어허 <웃음> 어허 뭐라는 거야 수식 동기야 아까 있지 않았나? 아까 그래픽에 뜻 없네 나머지 난다 높게 해놨는데 감도 살짝만 낮추자 한거 같은데? 아니야, 감난 되게 잘 보이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덜 보이나? 오 간다. 어이 뭐야. 하스 하이. 하이. 이거 밖에 없 는데 어떻게 하 라는 거지？이걸 이걸 일단 마셔야 되나요다시 일로 내려갈 수없 나. 뒤, 뒤로 뒤 문은 열어놓고 앞으로 안가고 뒤통수를 후려치는 거야 뒤통수를 후려치는 거야 아 올라갈 수 있나? 어디서 올라갔더라? 아까 올라가는 길 있었던 거 아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잖아 원래 길로 돌아가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것 같던데? 여기는 매달리기가 안 되는데. 오! 들키고 써. 근데 네, 저 위에 있는 저.. 저놈들 부터 처리해야 되나? 일단 앞에 있는 놈 처리해야 되니까 아 그냥 앞으로 달려가서 싸워야겠는데? 어, 뭐야 아야야야야, 아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저씨, 아저씨,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나 피가 이거밖에 없는데. <웃음> 아, 저 처음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보면 좀한줄 알겠는데, 저 처음 하는 거예요. 타겟 구조. 아, 맞다. 이렇게 할수 있어. 저 해제는 어떻게 해?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한 명씩 덤벼! 하고 아어하 잡았다. 씨, 피가 아, 어, 피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죠? 렐로 있십니까 피가 이거밖에 없는데. 오, 뭐야 뭐야 뭐야 너 누구야 또. 누구?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오는 거야? 어디서 오는데 어디 어디? 있어 아니 고, 고정을 했는데 어, 어디서 온거야? 어있는거야 어디 아니 피가 이거밖에 없어 싸울 수 있는 거 맞아? 오늘 처음이야 아 여러분 들나 오늘 처음이라니까 어딨는데? 어디 어딨는데 어디 오그로그 어휴 이거 하나 먹어봤자 뭐가 찬다고 어 차네 어 차네 이게 수고리는 거랬지? 어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오그로가 끌린 거야? 내 눈에만 안 보여? 사람이 어있어 여러분 속지 마요 아. 1년 전에 빤스런한 간접이 습니다7 숨겨내고 대바다를 뭐라는 거야? 저 처음이거든요 你식 아야야야야 아! 아! 죽은 거 아니지? 어 뭐야 아! <웃음> 어?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 어? 피 게이드 지금 피다 찼어 근데 그게 없는 거 아니야? 거리니소테스는더 하시다니, 코너 아미 아, 아 네, 그게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아, 있네? 아, 여러분. 아, 차라리 처음 하는 거였으면 좋겠다. 아, 아프다구. 어, 때처 쳐맞았네. 오! 오! 오, 얘자깐만 잠깐만, 잠깐 아니, 왜, 왜, 안 써지, 야, 오 아니, 오른쪽 클릭 왜안 되는데. 그래도 친절한 게, 그 사람들의 한 명씩 올까? 아 근데 반피로? 어,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부럽겠다 멍청이! 아니 멍청이 진짜 뭐하는 짓이야 아아 아, 이거를 아니 처음이잖아 이, 이 사람은 그냥 좀 쉽게 깨보자구! 멍청아! 아니 아 진짜 저렇게 못하네 아 홀리에 서대 죽어라! 죽어라! 그냥 똑같으면 되는 것을 왜한번 쳐놨냐고 나와 나와 아 또! 또 쳐놨고! 아 진짜 한명 더 있지 않냐 한마리 더 있네 아 근데 진짜 원래 못하니까 이해를 아우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원래 게임을 못하거든요 하지 마라, 기분 상하니까 좋아하는 척 하지 마라. 지금 굉장히 기분 상했어. 이 잿덩어리가 뭐야? 근데 일로 가도 되는 건가? 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아, 이쪽에서 안 열리는구나. 하는 게 맞는 거였어. 응? 옆길로 타고 가야 되는 건가? 어, 벽에 붙기.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거 3D 멀미 심한 사람은 진짜 못할걸요? 이런 게임 멀미 있는 사람 못해 벽차기.. 나 이거 못했던 것 같은데? 벽쪽에서 벽차기 모서리에 매달려 이렇게 하라는 건가? 그때도 여기 매달리라는 건가? 여기 매달려도 어차피 못가잖아 일로 가는 게, 맞.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그쵸? 근데 이쪽도 왔었던 것 같은데. 반대쪽인가? 그때도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인? 이로 오는 거 맞나? 이랬던 것 같은데. 밑에는 나중에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길 찾는 거는 그렇게 안 어려웠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나 여기서 떨어지면서 데미지가 것 같아. 데미지가 없었나? 비해를 먼저 갔나고.. 여기 어 밑에 누가 있냐? <웃음> 길 맞습니까? 정령 이곳이 맞는 것입니까? 뭐지? 제 뭐야? 저 개구리 뭐죠? 밑에 저 개구리 뭐야? 저 저런 거 있었어? 어, 저런 게 있었어. 뭐 저런게 있었어? 아, 왜 처음 보는 것 같지? 쟤 뭐야? 가도 되는 거 맞아? 일로 가는 길이 괜한 길이면 은안 가고 싶은데? 와나 이거 처음 봤어 어, 근데 못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웃음> 여기 내려와서는 못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는거지? 아 올라갈 수 있구나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면 다리로 가야겠다 아 붙지 말고 올라가시오 어 됐다 아, 아까 그, 그. 문말 그. 그. 건 그. 그. 그. 그. 그. 그. 뿌리고 가는 게였더라 이거였나? 얘 뭐야? 또 뭐니? 저거를 먹어야겠군요 이상해 뭐, 좀 이상하게 생겼어. 무슨 약간 괴물, 따로 괴물이 있는 건가? 환약. 일로 가는 게 맞나 보다. 호호호. 그렇다. 개 빠르네. 진짜 불소 생각났다. 카를よく다 마이로. 아 머리 똑같이 묶어야 되는데 오늘 양갈래로 묶었네. 야수. 아니 불소처럼 늦, 보여 그냥. 느낌이 비슷하잖아. 누가 뭐래 나처음이 아, 저 처음. 이즈코에 마이로카 아시나노 쿠니오 하나카 아니와 도코카니 미오 카스카 소나타와 도오모? 교의의 엄마니. 교의 소나타와 카라누나 허. 이야. 그い 처음이 아니면 이럴 어 right. 가자. 어딜 가 가면 되니? 네, 여태까지 초할머니 초할머니 했는데 어 간척 한 거야 간척. 와 여기가 마지막 마지막 거기인가? 이거 잡으면 5만 원이라고요? 깨라는 소린가? 마지막 깨라는 소린가? 지이라니까 10만 원. 아니 그 마지막 아 지금이요? 에이 지금 못 잡아. 난 지금 못 잡지. 아까 하는 거 반. 아다지 와. 15만 원. 세키로 주식인가? 여기 세키로주식방인가요 오마카세오. 오마카세오. 아, 니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나던데. 대부분 처음엔 못 잡는데. 이거 뭐 고인물은 여기서 잡, 잡는 걸본것 같아. 그래도 이야기 진행이 되던데. 예전에 본것 같아. 아, 손가락. 이 사람이 스승이라 했나? 아, 신기해. My.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피도 없어 죽겠네. 막는 걸로만 막는 건 만들 건안 되나? 오, 제으로 떨어질라. あしあああああああし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치사하잖아. 쟤 나중에 무기 세개로 싸우잖아. 치사한 놈아니야난칼 한자로 지어주고진도 활이랑 창으로 다 때리고 말이야. 이거는 다른 방에서 하는 거 봤어. 보면 뭐해? 아니 이거는 스포고 자식고가 없어. 왜냐하면 깨는 건 손가락의 차이니까. 아 칼이랑 활밖에 안 쎄? 창도 있지 않았어? 창은 다른 애인가 와 진짜 살 엄청 텄다. 바세린 발라주고 싶어 야, 그때 보면 그래픽 개좋아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는 제가 트레일러 봤을때를 얘기하는겁니다 전 오늘 처음이에요 아내팔내팔내팔 나라 이름 내팔도 있는데 팔이 없네 메이사메다 요이잖아 도야라 마다시의 사담이 되어야되어야 약간, 그거 생각한다. 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같다. 강철의 연금술사. <웃음> 아, 왜, 아, 왜 강철의 연금술사는 십덕 만화까지는 아니잖아. そういった時に助けとなるだろう己のうちにあるものと怒り悲しみあるいは古い過去の記憶そういった類のものじゃお前さん名はんと言うじゃねえ 이름いもんが <笑> 오오카미 me, s a s h i 다 u m 한조 스킨에도 오오카미가 있 Kami, O Kami, Tokoroka, y e 시카바네가どうかもわからぬの노라이누니죽て세ること도모아름이どれほど俺は眠っていたあ、狼카미스킨 좋아해. 마데そう 나가. う난래 소가. 소아まだ노 아르지와, 마다 しなの오르시나노시로 오라わ 살아 있다고? 나나. 승은이 모소노치요 이용하려 치마우다로. 오마에 상을 미れば その価値は十分にあろうというものじゃよし、 팔도 진짜 크네. <웃음> 맨팔에 대해 보 시도리우데. 俺に何をしと? 最次しのびぎしゅう赤岩の狼には 오아 어, 라의묵로기저 어, 할아버지가 얘한테 팔을 준 거야? 아친절하네 어, 자기 팔을 내어줬어. 본인도 팔이 없잖아. 근데 방금 줬다고 그랬잖아. 이 할아버지도 원래 이거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쓰던 거준거라고 샤베리 씹다. 다이키나 미코 소모노 치가 리오스. 무슨 소리지? わしも詳しいことなど知らんただ竜尉そう呼ばれる特別な血があるという主の主はそれを持っておるそれゆえ巫女様は付け狙われるお前さんの体が妙なことになっておるのもそのせいかもしれぬな お前さんもそ님 ?寺 を出て右手 그런 자가 한 명이 있네. 気が合うか 아이템 약축고 아시나 곳곳에 있는 귀부를 개방하고 마주앉으면 각종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식하면 h p b 가 모두 치유되고 어, 아이템 보충 사망 후에는 마지막에 마주앉은 귀불에서 재개됩니다 아하, 이게 그거지? 여기 누가 있다고 얘기했지. 말을 건다. 음? 미의카오다나 민나 음. 카오다나 소코모토 나와. 나노라레누가. 나와. 우대할 수 노비도 어미우케시다. 솜씨 좋은 닌자인 건 분명하대. 야 저씨. 나를 간파하지 못했군. 소코모토야. ぜひそれ가しと立ち寄 금전을 공양하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어 뭐야? 아저씨 괜찮으세요? 저 아저씨 불사신이냐 잠깐만 피좀 채우고 저 아저씨한테 다시 싸움 좀 걸어보죠 휴식 휴식 s o k o 는 o 치 o no Tatsuji, Mingotana, Sore, o n u 아, 아. 한 번. 뭐, 인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이스 다이스 공격. 시간을 깎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된다 이거지. 아 똑같이 공격은 안할것 같아. 이게 더 쉬운 건가? 면은 휘둘르면은 죽는거다보니 확실히 튕겨내기가 핵심이라 이게 해피 스텝 스텝 후 공격 아저씨가 때릴 때 스텝을 하고 아! 아야! <웃음> 안 밀었냐? 아, 밀었냐? 아, 아! 아, 아! 아! 역시 피하는 게 제일 어렵구만! 아! 아! <웃음> 음. 아니, 이게 스텝을 가까이서 피해야 되는 건가? 아야 나 자꾸 왼쪽으로 피한다 근데? 오른쪽으로 피할 줄을 몰라 날 게임을 하다 보면 아! 아야 왜 안되지? 해피후 반격으로만 죽인다 아! 왜 자꾸 점프를 해 점프 말고 아, 자꾸 점프로 피한다? 내가 저거 점프... 아니야. 왜 자꾸 점프가 되지? 아. 음, 점프 다였고. 아, 야. 아저씨 아파요. 말고, 점프 말고 스페이스바이 손을 대야지. 음, 아니 이게 피하는 건가 이게 지금? 아, 아, 드디어 한 번에. 아니, 마이루 아야. 어렵다. 이거 근데 빅 이거 뭐 하고 내일 피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 너무 어렵다 이거. 너좀 어렵다. 피하는 거가. 응? 소미고토. 아저씨 입에 발린 소리밖에 못하시는군가로로 요리 <웃음> 다시도 돈 벌어야지 입에 발린 소리밖에 못하네 코모다 <웃음> 뭐. 다 뭐. 다 뭐. 다 뭐. 다 뭐. 다 뭐. 다 뭐. 다 뭐. 다 뭐. 다 뭐. 실제였으면 사지 절 실제였으면 사지 절단당고 아니냐고 맞죠? 실지단냐고 맞죠? 였으면 사지 절단 아니냐고 맞단 아니냐고 <웃음> 맞죠? 아 아야! <목소리> 아이 저런 게 아까 아까 그거 달려드는 거 아야? 이건 뭐지? 하나. 어라니 뭐이 아, 아, 아, 덤벼 덤벼봐. 아,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 아, 아, 아, 등딱지! 아 등을 보이면 채워야지 한번 더요? 아 끝났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막상 싸우면 적용 하나도 안되죠? 막상 싸우면 적용이 하나도 안되는게 흠이야 가자 나가서 싸워보자. 실전이 최고랬어. 갈고리. 나 그것도 깼어, 아, 아니야. 난 처음이지. 아. 올라가, <웃음> 왜안 올라가지는 거니? 아니. 이가 왜안 눌러지지? 가 눌러줘야지. 왜안 눌러지는 거야? 어, 아, 됐다. 어, 아, 벽으로, 옆에 벽을 타고 오르는 거라고 생각했네. 아시나성 상하. 아, 역시. 세키로는 이 맛이지. 이 맛, 이 맛. 세키로, 이 맛. 아! 아! 잘못 눌렀어. 와, 다시 앉아. 충전. 아, 잘못 눌렀어. 아, 씨. 잘, <웃음> 잘못 눌러서 알 눌렀어. 이거 자, 어, 여기 뭐 있다. 아, 또 잘못 눌렀어. 왜 자꾸 E를 눌러야 되는데, 잠깐만. E를 왜 눌러? F를 눌러야지. 아, 주씨 <웃음> 아, 아, 나 자꾸 왜알을 누르지? 긴, 전멸, 전멸 누를 때도, 음호의 신호탄. 아, 음호의 사탕, 신호탄이란다. 이거 밑에부터 처리하고 갈까? 은, 밀 인, 살. 와, 뭐 있니, 근데? 와, 뭐 있어? 아, 위에서, 위에서 내리꽂는 거 하고 싶었는데. 안 됐네. 유물, 2를 누르면, 2를 길게 누르면, 아, 죽이면 돈. 뭐야, 빨간색 떴잖아. 돈, 돈.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한 명이니? 오, 오, 오, 뭐죠? 어, 지금 아, 미친 깜짝 놀랐다. 아, 씨. 뭐야, 깜짝. 한명더 있었어? 아, 아저씨. 그 소리 좀 내고 오지. 아, 깜짝 놀랐 뭐야, 못 봤어.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아, 씨. 어,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스피 깎였어. 깨어봤네 어, 진짜 놀랬어요, 근데. 어제 하나 더 있었네. 너 혼자냐 들어와 똔똔 여기 뭐 있습니까? 위로 갈까? 음.. 두 명인가 더 없나? 더 있구만 당당하게 앞문으로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여기 문안 열려? 여기 문안 열리는구나 옆길로 가볼까? 어허 아저씨 가세요 뒤도세요 돌아가 안 돌아가는데 <웃음> 일로 오면 안 된다는 소린가 알겠어요 일로 갈게요 근데 처치하고 가야 돈좀 얻고 그러는데 역시 이런 데 숨어있을 줄 알았어 두명 세명 저기 하나 있다 아까 그 아저씨 어디갔어? 아 저기 있다 돌아갔다 봤어?봤어? 봤어? 와우! 뭐야 화살 쏘는 놈이었어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위에 거 위에 거 위로 가자 아 뭐야 화살 쏘는 놈이었어? 아 총이잖아 화살이 아니라 어그로 빼자 야, 천천히 조용히 가고 싶어 저 조용히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그로 언제 풀리냐 두명 됐다. 아니, 뭐야! 아니, 눈, 눈이. 눈이 뭐가 그렇게 좋아? 미쳤나봐, 눈이 개좋아.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 옆으로 가는 게 낫겠다. 아 뭐야? 아, 아저씨 언제 왔어? 아니 아저씨 언제 왔어? 아니, <웃음> 아, 저 아저씨 언제 왔지? 아니, 이상하다 나 분명히 아까 왜 아까 안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아유, 아, 어. 두 방에 죽었네. <웃음> 아니, 뭐야, 치상하게 총이 뭐야. 남들은 칼 들고 당니는데 응? 뭐야? 어? 아. 사는 게 맞겠지? 살짝 그냥. 굴러라 아 굴러라 회생 아, 이놈자식 이놈자식이 맞다 동물학대라니 여기서는 잡게 되어있던데아 근데 이거 한번 쓰면 안되는거 아니야 원래 써야하는 구간이긴 했나 싶기도 하고 쟤가 있었어. 걔는... 걔는... 한 방인데, 어... 걔는 뭐안 주네? 강아지는... 강아지는 뭐안 주네요. 돈줄줄 알았네. 아예 불쌍이 있으니까, 뭐 상관없네. 아주 안는다 어, 잠깐만, 휴식하면 다시 생기는데. 아. 음, 강아지 다시 생기지 않나? 음, 다시 생겼네. <웃음> 어? 어, 여기 밑으로 가야 되는데. 밑에 멋있어 수리 검술에진자 도구 아저 사람한테 가서 장착을 해달라고 한 다음에 아 여기인가 느낌이 오는데 여기인가 본데 왠지 느낌이 온다 어뭐 어, 있네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손가락이 역시 잘하는 걸볼수 없는 손가락이라 아 이거 큰일 났네. 나이 죽을까? 아니 왜이렇게 점프를 많이 하는거야 그렇게 롤할때는 스페이스바 안누르면서 아 맞다 나 그래서 아니야 나 처음 하는거니까 아, 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금방 깰수 있어. 진짜? 아니 왜숟가락 진짜 나는 솔직히 얘네들 한 방이 커서 화가 나는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그지같아서 그게 화나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오.. 스포트를 눌러. 아, 아니, 스포트를 눌러야 돼. 왜난 자꾸 스페셜을 누르냐 이거 키 바꿀까? <웃음> 아씨, 키를 바꿀까? 나 전에도... 아니야, 전에 한적 없어. 전에 한적 없어. 넌 전에 한적 없어. 왜 자꾸 전에 했다? 그래, 아, 벌써 뜨면 안 되는데. 아, 근데 나 너무 못하는데. 진짜 진짜 못한다. 그래서, 한 대, 두대 치고, 잠깐만, 이 정도만 오시 씨, 깜짝 려라 아, 아우이번내 쓸데없이 시프트 누르려다가. I'm ah. not 칼 거리가 거리 가늠이 안 되네. 칼 거리 가늠이 안돼 지금. 아 체간 좀, 체간 좀. 이렇게 okay. 오프레이 <웃음>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이것도 오래 걸리는데 내가 초할머니를 어떻게 갔는지 어, 또놀랐구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해 뭐해 버그 뭐해 뭐하니 버그 야 뭐해 버그 야 거의 꼈어 야 나와 아오. 아야 얘는 그나마 딜이 약한 편이지, 나중에. 됐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기가 늘 중요하지 처음 지금 빨리 잡았죠? 아닌 것 같은데 처음이어도 더 빨리 잡지 않을까? 화나네 갑자기 깼는데 기분은 좋은데 화나네 갑자기? 어떻게 가야되지 음. 사람이 없나? 저 아래 하나 이 아래 하나 이렇게 있는거죠? 음... この o u た h the Cateru m o n d o a r e w k r soboro. I'm going to go to m 오대문가 뜯어내려하도 정말 뚫을 수 없겠지. 아, 아 미친, 아 미친 나 잘못 잘못 들었어. 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저저저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니 뒤에서 안, 아, 인사하려다가 실패. 아 뒤에서 인사하려다 처받았죠 뒤에서 인사를 다 처맞았어 이거 거기 갔다와도 어차피 왕은 다시 안생기죠 왕 어차피 다시 안생기죠 올라가기 좋겠다 어!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추국이 4 개나 있어야 된다 했지? 4개 있어야 하나를 올릴 수 있나? 아니요, 저 키마로 해요.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방제 써놔야지. 또 화나는 사람, 저번처럼 또 화나는 사람 생길지 모르니까. 못하니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딱써놔야지 <웃음> 못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돼요 못하는구나 하고 보면 돼요 밑에 있는 놈거정스러워서 굳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밑에 있는 놈 때문에 아아 어, 제쟤 아, 올라가기 전에 아쟤 올라가기 전에 없애버리면 되는거 아니데저 친구가 널 쏘고 있는데 저 친구가 널 쏘고 있어 바보야 아, 뭐야, 씨. 쫄쩡쫄쩡 뭐야, 또 어디야? 아우, 부신 소리구나. 아! 아, 미치 개아파. 아니! 개아프네, 씨. 아, 씨, 안 먹고 싶었는데. 아! 위에 애들 거 그거 안 하고 왔다 돈 어떻게 갔더라? 여기 애들 굳이 잡아야 되나? 안 잡고 가도 되겠지? 근데 돈이 필요할 거면 잡긴 해야되는데 어우씨 오랜만에 하니까 어지럽네요 뭘로갈수 뭐, 있는 거 맞아? 어른의 사탕 아 주라 <웃음> 갈수 있는 자어갈수 있는 자라던데 아니네 어? 뭐야? 어 이렇게 죽고 나면 또 나오네 뭐지? 사실 스토리였던가? 데스 한 번은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였어? 뭐지? 인가요 너나かなかに死にれない 아까 했던. 기침 소리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생각나네 이게 뭐야? 소지하고 있는 만큼 명조 확률이 내려가 근데 명조라는 게 뭐야 정확히? 아까 읽으려고 했는데 넘어가가지고 이게 정확히 뭐야 명조 확률이라는 게? 아까, 아까 얻었으니까 일단 장착 좀 하고 아, 돈이나 경험치 손실이 안, 아하. 그래서 내가 초할머니를, 아니, 초할머니를 깰 때, 공격력이 그, 그지 같았구나, 그렇게. 막할수 있는 게. <웃음> 앞에서 <웃음> 너무 많이 죽어서 <웃음> 뺐던 거 상치를 <없나? 웃음> 연결시켜 주십시오 어? 된 건가? 완료 컨트롤 아 컨트롤 컨트롤 나는 이거 많이.. 마이... 어? 뭐야? 아까 그 여자.. 카타시로 우이수 닌자 도구를 발동할 때 필요하며 사용마... 사용 때마다 소비된다 마코또이.. 음. 이기노데스ね 류인의 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나온 여자 아니야? 미ることになるとは何者だ エマと言います. エマと言います. サルお方に使えるクスシです. サルお方と. 素みませんが,ある人の目にて明かせません. ただあなたを助けようとそうせつかっています 신용 실토와 이いません。ですが。私はアルジの目を果たさねばならないのです。あなたが持っている薬水の標炭。ああ。元々私が作り上げたものです。薬師として助けとなりましょう。]薬水 <웃음> <웃음> 와가지고, 그거 좋지? 그 약발 잘 도는 건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그 흔히 RPG에 보면은 자파점 주인 아니야? 물약상점 주인이잖아. 그 표탄의 탄을 오모치크 물약상점주인 하이, 약수이와 혐탄의 탄이와 다시마스 알았다나 탄를구れば 약수이 の사가 마스데쇼. 테니 이래따라, 못 낚시테크다사이. 워커타, 워커타. では, 마타. では, 마타. 한편 절에 있는 죽자는 사무라이와 새로운 수련을 할수 있겠... 어, 새로운 기술이 생겼다 이건가? 아저씨, 나왔어요. 소코모토카 소리가시오토카 아저씨, 뭐, 뭐가 생긴 거죠? 수련... 어, 뭐야? 아까 회피까지 있었지, 연속 튕겼나? 시합? 연속 튕겨내기 음사. 아 이거는 근데 연속으로 찌른다는 생각을 하고 연속으로 찌른다는 생각을 하고 싸우니까 어 아, 근데 무차별 을 이거 쾌감 개쩔어 오 이거 느낌 개쩐다 아 올릴게요 올릴게요 기다릴까요 HP와 체감 HP가 줄어들면 체간 회복이 느려, 느려진 아 그렇구나 스텝 후 공격 등으로 HP를 깎고 무너뜨려라 아 阿呦阿呦你 oh, oh. 피한다 했는데 아 안돼! 아저씨 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 시프트 시프트 이광아씨도 아저씨로 나와봐요 나오세요 あォに あ、シフト!シフト! 씨가 아니 난왜 이렇게 시프트를 못 쓰지? 찌르기와 공격에 대한 대처. 시카나바마이 찌르기와 찌르기는 막을 수 있다. 스텝이 중요한데 자꾸 점프를 쓴단 말이지? 아야. 아야. 피하고. 어라니. 아. 아야. 뭐뭐 아. 느낌 없는데. 아 이거 느낌 없는데 아, 아 느낌 없는데 차단 공격에 대한 대처 일단 다 보고 아, 아, 아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아 뭐야? 뭐야? 개쩔어 방금 개멋있어 뭐야? 이게... 아, 아씨 와... 이거... 진짜 개멋있다 이거... 아씨 다시 해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기술 개멋있아왜 자꾸 뒤로 갔지? 저거 타이밍에 워우 씨와 저거 진짜 멋있다 근데 기술 개멋있네요 근데 저거를 아저씨 싸워봅시다 응용 이끄쏘 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저씨 한번 찍었 어, 이거는 근데 찌르기가야아난 사하는 애들이 더 펴다 겁나게 줘. 어 뭐야 끝났어? 뭐지뭐욕이 <웃음> <웃음> 뭐지? 약간 막 싸운 것 같은데. <웃음> 어 굉장히 막싸우는것 같은데. 어나 <웃음> 아저씨가 감사를 표한다. 감사합니다. 아, 남자도 이 실전이었으니까 바로 죽었을 듯.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서곰에나 지모 타는 게 도움이 돼서 기쁘대. 다 감사합니다. 아까 뭐 씨앗 어쩌고 저쩌고 했죠. 아저씨 M이네. m 이네 M 엠 성냥. 아저씨 베이는 걸 기쁘게 생각해. 아, 말에게 들으면 용용는회생사 힘을 내릴 수 있다 しかしそれは常ならぬ力。繰り返せばやがて世道がどそのを流害と呼ぶ。りそれをめられた。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その流害を直すはかりません。ですが突き止めれば 마스 は 시노 노코시타 기록을 아탓테 미마스 타노 타노 시효탄의 타네토 코레가 하이 고네오효 코레데 텟타 드 났다 묘고기소레소효탄의 타네오 이 그럼 이제 두 개가 된 거지 <웃음> 났다 <웃음> 늘어났다며. 아 약수의 양이 늘어났다고. 아 그럼 마실때 게이지가 늘어났단 소리지? 불쌍 건너기 가자